신동륜 어,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어, 우리 카이스트 학사를 졸업하고 그다음에 현재 항공우주공학과의 석사 과정에 어, 진학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8년에 어,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라고 하는 어, 우리 학생들이 주도하는 그러한 어, 창업 기업을 창업하셨습니다. 제주도에서 얼마 전에 그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에서 개발한 그 우리 로켓을 소형 로켓을 발사하는 그런 아주 굉장히 훌륭한 일을 어, 진행했던 어떻게 보면 어, 우리 카이스트에서 어, 창업 분위기를 가장 또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동륜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 대표를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옛날에 그 플로리다 우주센터에 그 펠콘 라인 발사하는 걸 보러 갔을 때 어 거기에 제일 많이 있었던 게 어떻게 보면 미국 각지에서 온그 애들이거든요. 스쿨버스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발사하는데 와가지고 거의 소풍온 기분으로 와서 앉아있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사를 하니까 선생님이 막 애들 막 끌어안고 발사하는 거 보고 어 그런 걸 보고 자란 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뭐 학교 저희 학교 이번에 총장님께서 얘기를 하셨듯이 아, 진짜로 이게 꿈의 크기가 우리의 다음 어떤 바운드리를 결정하는 한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정말로 학생들한테 이런 발사체를 쏘는 거 그리고 너희들도 이런 역사에 참여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목표고요. 그다음에 제가 기술자로서 하고 싶은 거는 어 아직까지 그 휴먼 스페이스 플라이시 굉장히 코스트가 높습니다. 우주 발사체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그 정도 수준까지 가격이 내려와야 사람들이 우주에 가고 우주에 가야 제가 볼 때는 우주에서 기존에는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일들을 하고 그다음에 그게 일상이 되고 그래서 그걸 디딤돌로 해서 더먼 미래를 보고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미래의 해안을 가진 만큼 똑똑하지는 않지만 이제 그런 후대의 인류가 나오도록 하는 데좀 디딤돌을 놓고 싶습니다. 신동준 대표님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